승호는 현재까지 플로어타임 홈스쿨 감각 프로그램을 3개월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승호 맞춤형으로 매주 3-4개 정도의 새로운 기초사회성 및 감각 놀이법을 10주간 들였었는데요 이러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신체놀이 경험, 특히 눈맞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를 추천하여 눈맞춤을 높이고 상대의 얼굴을 주시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쉽게 할수 있는 다양한 스킨십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려 보다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신체 접촉을 통한 타인과의 친밀성을 높였습니다. 불안감을 낮추고 자기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여 아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 자극 놀이를 통해 언어 모방 및 발화가 될수 있게 촉진하였습니다. 신체놀이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놀이감에 대한 반응 을 확인하기 위한 놀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주플로타임 치료사 와의 상담을 통해 매일 꾸준히 놀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여러 놀이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손끝 자극 했으면 이번주는 발끝 자극 같이 해볼 거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꾹꾹꾹 눌러주고 다만 아프지 않게끔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머니가 뽀뽀도 해주고 입으로도 살짝 살짝 깨물어 주시면서 발가락 끝도 동일하게 제공을 할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양육자랑 함께 상호작용하는 발바닥 놀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승우랑 어, 어머니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거고요. 다리로 네. 이렇게 이워 넣어주세요. 마주 본 상태에서 엄마 다리, 소모 다리, 엄마 다리, 소모 다리 그 음, 셔로 네. 만들어 주시고요. 어, 혹시 옛날에 이런 노래 아세요? 어, 뽕당 뽕당 아, 네. 노래, 그런 노래들 있죠. 그 노래 박자감에 맞.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아이 다리 엄마들이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아 이제 어머니가 치셔도 좋고요 이제 이 모습을 모방하면서 승호가 쳐도 좋고 어머니가 승호 손잡고 같이 이렇게 엄마 다리 승호 다리 두드리면서 이런 종료 부르면서 해볼 수 있게 이 자세 자체가 아무래도 다리가 딱 끼어져 있다 보니까 엄마랑 또 마주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보시면 마침 또 이제 이불 텐트 놀이 우리 터널 놀이 지난주에 한 거랑 비슷해요 터널이 있으시니까 그걸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보셨다시피 아이가 이런 작은 공간 또는 시야가 가려지는 공간에 안정감을 느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어머니의 어떤 이 자궁 안과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은 시각적인 자극이 없어서 눈이 시각적으로 안정화가 느끼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장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승우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집에 터널이 있으시니까 터널 위에다가 이불을 덮은 다음에 네. 우리 베개터널 지난주에 인식하는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베개터널 안에다가 사물을 주고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굴러가는 공 또는 굴러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건데 베개를 네. 사이도 에그 안에서 어머니가 그걸를 굴리면 승우가 엄마한테 또 굴리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어머니 지난주는안 해보셨죠? 몸으로 했기 때문에 예 네, 그거 다 사물 가지고는 안 해봤는데 맞아요 이번주는 이제 사물로만 할 거거든요 아 우리 또 베개는 승우가 되게 좋아하는 하나인 거기 때문에 네. 어, 일단은 그 굉장히 좋아하는 베개라는 매체가 있다라는 점그 다음에 음. 이것도 어머니 승우가 베개로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나타나면 그걸 충족한 다음에 사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홈스쿨 감각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설문을 진행하여 아이의 기초사회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2개월 만에 사회성 단계 2단계인 행동 모방이 50%에서 63%로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언어모방 빈도가 늘고 다른 사람의 놀이를 모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감 가지고 놀면 짜증 많이 내고 막 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장난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면은 본인도 조금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펭귄 입고 공 쳐가지고 펭귄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막대 이용해서 이렇게 치고 해야 되는 거라가지고 막대로 공칠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웡에 공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어, 어 신기하다 <웃음> 하면서 애가 아 이거는 어렵겠지 해서 뭐안 시킬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도전을 시켜 보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따라하고 또 농구공 이런 거꼴때가 있었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가져오는지 몰라서 아빠가 농구공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니 꼴인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그걸 따라가지고 이거 하더라고요 어 나중에 따라서 스스로도 꼴인 넣어보는 어. 스스로 공을 넣으면서 꼴인 이렇게 말도 따라 했거든요 어 어, 모방이 많이 나타나네요, 그죠 음. 아예. 네. 또한 부모님이 포인팅을 했을 때 쳐다보면서 주시하는 등 공동 주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공동 주시는 중증 자폐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승호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기초적 비언어인 공동 주시를 포함하여 승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상승하였습니다. 길 가다가 제가 뭐 가리키면서 아, 이 비행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 비행기 지나간다 하니까 이제 본인이 또 하늘을 또 쳐다보더라고요 비행기 하늘에 날아가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비행기 이렇게 가는 것을 계속 눈을 따라서 보더라고요 음 네. 제가 뭐 이렇게 가리키면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가리키면 쳐다보는 그런 게 조금 보이고요 예. 음, 이렇게 같이 쳐다보는 것들 예, 예. 의미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또한 요구어가 늘어났는데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영어로 요청하던 것을 적절하게 우리말로 요청하였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문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4단계 요구어 소통이 44%에서 52%로 향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할 때, 수업할 때 도와줘 이런 거를 본인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썼었는데 집에서 제가 어린이집 가려고 이제 양말을 신키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거라니까 본인이 가기가 싫은 건지, 도와줘 하면서 약간 찡을 듣긴 했거든요. 어,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예, 예. 어, 전에는 영어로 막 헬프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한글로 도와줘 한 거는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어, 그래도 들은 거를 이제 써, 쓰는구나 어,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바지 피히니까 어, 도와줘, 제발, 막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제발, <웃음> 이런 단어도 쓰고. 아, 관찰하는 모습은 예. 계속 그런 게 있고 어제도 제가 누워있는데 본인이 옆에 와서 누우면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같이 놀자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어. 같이 놀자 이렇게 제가 들리더라고요 예 음. 네, 그런 식으로 들리던데 마지막으로 플로어 타임 홈스쿨 감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변화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을 모르고 놀이감으로만 놀아야 된다고 인식을 하셨다면 이제는 스킨십이나 간단한 놀이를 통해 아이와 관계 맺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놀이 방법을 익히면서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놀이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놀이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어떠한 문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제한만 하였다면 이제는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계를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도 불안감이 낮아지고 보다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로어타임 치료사가 놀이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드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부모님들께서는 놀이법에 적혀진 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고유한 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면 아이와 놀이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이에 맞춰 놀이법이 변형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작한 플로어 타임 온라인 코칭의 초반부 영상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